해볼까? 해볼까? 해볼까? 마형 착취 클레드다 마마 해볼래? 해볼래? 너좀빠졌지 개학할 때로 와봐 나 이따. 띠용 띠용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 없지. 프리시즌 소용 없다고. 어디? 아싸. 어 뭐야 아니네? 퍼블 아니 우리가 아니네? 와우! 아우, 마있어 아, 맛있어. <웃음> 아니, 촉, 이거, 이거, 이게 촉촉하게 이때이는맛거 이거, 이거, 이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어 잠깐만, 2레벨. 타임 타임 <웃음> <웃음> 잠깐만. 느낌이 세한데 뛸거야? 못뭐 뛰지 <웃음> 형 일로와봐 형형형형어 <웃음> 아물량은 내려서 마셔야 된다고? 아 안돼 아, 저기서 물량안 마시면 은 기억나와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뽕이 좋다고해도 어? 그 뽕에 미쳐는 안되지 아!!! 따라왔어요 하나 둘 플래시 쩜대따람 <웃음> 세상에. 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뭐야? 킹황황 랭가. 다시 오면은? 아니 촉 때리는 맛이 너무 찰져. 착취가 선택은 뭐다? 선택 거드라에 투코 스테라게어 이렇게 가자 안돼 맞으면 안 되는데 깨비 CS 먹으러 올때어루비수나 갔네. 근데 얘도, 얘도 비스킷인데? 구쿠반 풀템전 멱살 캐리력 베인 트위터 캐틀 징크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징크스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웰컴 일단 벌써 구채었거든 개이득이다 이거 어, 잭커스 무조건 잭커스 <웃음> <웃음> 잭스 잭스 영문 모르고 맞는 것 봐. 개기엽 없네. 돌리겠지. 개꿀 맛 아, 근데 얘도 시외물의 비스킷이야. 뭐지? 치오에 이런 광경을 볼 줄이야. 아, 안 떨어졌어요. 아, 요 근데 지금 먹어야 되는데 비스킷. 근데 비스킷 지금 먹어야 되는데 어떡해? 어떻게 먹지마 어, 아, 나아 아, 나, 아, 나, 아나 채팅창 보고 있잖아. 아니. 어1 5치고 잡았다. 잡았다. 예보. 자. <웃음> 아이아이 아, 이 맛이구나. 채령 아, <웃음> 115차는거 맞어? 이뽕 맛으로 쓰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느낌 왔어. 이거였어. 이거다. 이것이 약이다 진짜. 내 딜이 안 나와. 아, 저거 한번 터트려 갈까 CS 세배 차이. 이런 거구나. 이거야, 이거야, 이거 여기서 닌자 신발 가야죠. 어. 아, 그래도 레벨 못딴건 아쉽다. 75 라인 클리어가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아, 근데 지금부터 겠다. 게임 얘는 동네비라서 아빠, 안 뛰네? 아, 야, 됐다 뛰어, 뛰냐? <웃음> 약간 아웃박스 스타일로 해야 돼. 착시는을치했습니다못 뛰죠. 이거 아웃박스 너무 잘 하는데, 근데 아웃박스를 아웃박싱을 너무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잡았는데? 어 시야, 모즈 <웃음> 테블만 가자고. 어? 테블만 오케이, 오케이, 테블만 콜. 오케이, 오케이, 테블만 콜. 착취이오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웃음> 근데 지금 잭스도 어이없을 거야 뭐지 뭐지 뭐지 내가 원래 원래 클레드가 저런건가 탱클레드 <웃음> 오케이 그러면은 불클레다가 태블망에 뭐 가면 되냐 이거 그 다음에 적응형투구 이런거 가면 되냐 오목까지 그렇게싹 올려주면 되지 않나 아히경타경타 어? 명장면? 아! 이게 풀큐로는 안죽어서 큐플로는 안죽어서 안쓴거예요 형님도 왜또 왜또 풀큐 하냐고 묻지마 풀평큐 써야되는데 아 X때 따람지 X때 따람지 어? 이러면? 비스킷뽕을 믿고? 지금이야 아안 먹어져! 아이스탠드로 비스킷이 안 먹히는구나. 아이 써봤어야 지어떻 하라 이거를? 왜고 해요? 어떻게? 그러면 잭스가 다른 라인 태클 라나 <웃음> 형님 들어가세요. <웃음> 미쳤나? 와와와와 <웃음> 와, 어, 와, 와, 이렇게 갑자기 태세 변한다고 이렇게? 약간 자신감 붙었거든. 아 원래 잭스는 자신감 없을 때가 제일 만만한데. 저거 한 번만 터뜨리면 안될까? 고마아좀 <웃음> 고맙네 아, 좀 고맙네 어, 좀아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졌다 문득 선파에도 정국자가 들어가나? <웃음> 제압 되었습니다 사타랑이야뽕맛 지대로라고 아이 형들 자꾸 나한테 마약을 권유하네 우리 할머니가 마약 권하는 친구랑 담배 권하는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아 너무 일찍 먹었어 습관, 습관해 미안해 이거 너무 일찍 먹었어 이제 없는데 하나 더아 하나 더 남았다 형들 슬슬 못 이기는데 어떡해 네가 말하는 것처럼 틀린단 말이지 <웃음> 형들, 에이, 형들 슬슬 못 이겨 야 이거 권유한 사람 나와봐 야 이거 어떻게 CS가 30개가 차이 나는데못 이길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안 아, 맞아요 예비 포 올리고 탱 가자고 드포를매야야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형님 특포 탱리티즈 아니 아니 이제 특포 몇번 터진다고 두번 터지나? 착취한테 때리고 빠져서 나쁘지 않았어. 이모띠!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아웃복싱 잘하냐? 도나 잘하는데? 느낌 지리는데기 i m 이이어 아, 이브가 타이어스. 이거 이 타이어스. 이거 이어스거 야 이거 약간 지속력 싸움을 해가지고 하면 좋네 아 물론 잭스가 돌아 건가 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절이 AP니까 정력 정렬... 허허 어허... 허허 어허... 이 형들 약파이가 너무 심하고 하나 둘셋넷 방제목 잠깐만 <웃음> 방제목 어떡할거야 이거 아씨 형들 라인클리어는 이게 해주겠지 이게? 아니 야왜 이키 리데스인데 하기가 싫냐 제네또 갑자기? 야야나 이제 라인클리어 굳이 안 때려도 할수 있어 난난난 난, 난 이제 밤미에불시로 CS를 먹을거야 봐봐 아, 씨발. 아, 씨발. <웃음> 왜, 왜못 먹지? 왜못 뭐 먹지? 아 이게 뭐야? 이거 시킨 사람 누구야? <웃음> 뭐 이런 구데기같이 약해 정국 <웃음> <웃음> <전국제스는> 대으면 지금 1호 <이러고? 웃음> 아니 야 이거 정글도 잘못 먹어 <웃음> 좋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차치 클래스 쓸만해. 누가, 누가 안 쓸만하대. 이 어마어마한, 어? 최대치력의 4% 추가 마법비에면은 지금, 지금, 뭐야, 지금 거의, 지금 2000, 2000, 3000쯤 되거든? 2900, 3000? 이거 그러니까 3000에 4%면은 120이란 말이야? 진짜로? 진짜네? 120인데? 다가갈 수가 없는데? 똑같이똑같이 야 아, 이거 라인 클리어 별로 꺼면 안되는데 이 팀은 <웃음> 우리들라 우리들라 취해 형라야 리얼 사기꾼이 따로 없네 아좀나좀 좀 봐줘 나좀쎄 아니네 약하네 정정 나좀 약해 아, 아 이거 나 때문에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잭슨 못 막는데 이렇게 안면 아니야, 같이 마텔 타면 되지. 어차피, 어차피 롤은 팀원 게임이니까. <웃음> 어차피 롤은 팀원 게임이니까. 어, 진짜 클레드 1위에요. 네, 클레드 1위에요. 거들아, 거드라, 거들아 하기좀 늦었어. 거들아 하좀 늦었어. 아이가? 아, 이거 아, 이게 밤이 자리에 티아미시 있었다며? 아웃복싱이다 이게 바로 이자스가 이것이 바로 아웃복싱이라는거야 마인클레어 살짝 도움 되는거 같기도 하고 이거 썸파 올려야돼? 어? 아 맞아 <웃음> 그 클레드가 이렇게 못맞추면은 잭스 입장에서 그냥 들어오면 돼요 아까 생각해보니까 클레드 카운터 칠때 그래 롤 팀은 게임이야 뭘 탑에서 해 하분 그냥 조용히 정글 오면 죽으면 되는 라이자가 맞지. 아니 형들 형들. 초? 막 뭐지? 해볼까? 해볼까? 해볼까? 마형 장치 클레드다 마마 마 해볼래? 해볼래? 도좀 빠졌지. 개학살 때로 와봐 나 있다. 로마 지금 흑교서 클레드 흑교서 클레드 플라시보이아 이게 바로 위약 효과입니까? 예? 이사기꾼들아 예, 예? 예? 뭔 일인가요 이거? 그 색깔 제일 안 나요. 이거 이거 좀개 개치 이거 개인 개인치좀 있어요. 이 자식들. 탑의 고충을 몰라보고, 지금 서로 내절이 다 말다 이러고 있네. 지금 탑을 지금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 갱 한번 안 받고, 어? 어, 정글 한 번도 안 도, 도움 한 번도 안 받고, 지금 잭스를 쏠킬 몇 번째 따고 있는데, 어, 지지 이 형은 언제 마스테이를 해? <웃음> <웃음>